Watch me as I go Should I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me, baby? Cause I don't break for boys I'm moving on here I go, shut the boat ways before you cross me, baby, c u I. About ways before you cross me, baby, cause I don't break for boys 이렇게 완성된 부채살 덮밥을 그냥 바로 먹으면 되지만 리버스 히어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기 두께를 측정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보통 새끼손가락 길이가 6cm 두번째 바디가 4cm 첫번째 바디가 2.5cm 정도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에 이두손 사이가 1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대봤을 때 1cm 정도의 두께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 고기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거는 생고기의 부채살이고 오른쪽은 리버스 시어링을 한 부채살입니다 리버스 시어링을 한 부채살은 내부의 온도를 올렸다기 보다는 겉에 수분을 제거했다는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자 이제 기름을 두른 달군 팬에서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시간으로 구워보겠습니다 고기 굽는 시간은 한 면당 30초로 잡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좀더 절약하기 위해 두배속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고기를 뒤집었을 때색 차이가 나는 건 고기 표면에 있는 수분 차이 때문입니다. 리버스 시어링을 한두채살이 겉에 있는 수분이 더 적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훨씬 더잘 일어나 좀더 진한 색의 고기 색깔이 나왔습니다. 두 고기의 고운 직후를 바로 비교해봤는데요. 리버스 시어링을 한 쪽에 고기가 좀더 많은 육즙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잘라 보겠습니다 고기를 잘랐을때 왼쪽 고기는 거의 레오정도로 익혀졌고 오른쪽 리버서 시어링을 한 고기는 미디움 웰던정도까지 익혀졌습니다 이제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 맛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졌으니 맛비교를 위해 소금을 뿌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리버스 시어링을 하지않은 부채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리버스 시어링을 하지 않아 굽기정도는 레어정도의 부채살을 먹어봤을때 딱히 뭐.. 질긴감도 없고 고기 씹는 식감도 약간 있고 뭐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고기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먹은 리버스 시어링 채살 같은 경우에는 육즙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 고기가 좀 퍽퍽할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고기 향이 훨씬 더 잘났고 생각보다 퍽하지도 퍽 않고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영상을 찍은 이유도 육즙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 좀 퍽퍽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고기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를까 싶어 영상을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냥 구운 생고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씹혀져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제 예상과 달라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소